문재인 정권 당시인 지난 2020년 9월 북한이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고 이대준 씨를 피살한 사건과 관련해 7시간 북한 통신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한 문장에만 등장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 고 말했다. 국민의힘 해수복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TF는 24일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이씨가 월북했다는 전 정권 발표를 번복한 이후 자칫 진상조사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압박하고 있다. 하태경 TF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월북모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며 7시간 북한 통신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한 문장에만 등장하고 그전 외에 월북 관련 내용 전혀 없다. 는 밝혔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가 월북 근거로 든 나머지 세가지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도 급조된 것이어서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방부도 인정했다. 고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가 2020년 9월 23일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아이고. 바꾸었다. 면서 23일 청와대에서 국방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때문이라도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는 이 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1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 고말혔다 국방부가 유엔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을 이용해 대북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를 국방부가 확인해 주었다. 고도했다. 최고 통수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 씨가 사망한 다음 날 하루 동안 사망과 시신 소각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고발혔다 이어 국방부는 22일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됐다는 정보를 실시간 입수했다. 이 사실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나 23일 오전 대통령께도 대면 보고가 이뤄졌다? 며, 그런데도 23일 하루 동안 정부는 국민에게 이 씨의 사망, 시신소각 사실을 은폐했다? 고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는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까지 됐다는 점을 확인해놓고도 의미 없는 수색 작전에 군자원을 투입했다? 며, 시신이 소각됐다는 국방부 첩보 결과가 사실상 배척되고 북의 답변이 더 존중된 사건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왜곡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며,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다란 주체가 국가안보회의 NSC 사무처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고도 말했다.